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플로리다 징징이 빛이 바닷물이 경쾌하게 부서지며 그 옆에서는 징징이들과 동물들이 재미지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탱이의 초록색 껍질로 뒤덮인 무언가가 보입니다. 바로 해변의 파수꾼 거북이들이죠. 게으르고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최대 속도입니다. 이들은 인간들에게 친화적이지도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은 평화로운 동물입니다. 거북이들은 해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북이에게 해초를 먹이면 아주 만족스럽단 듯이 하트를 내뿜습니다. 이런 배부른 거북이들이 한쌍이 있으면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알을 벤 거북은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땅을 파낸 뒤에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거북이 알은 시중에 파는 모 아이스크림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둘은 연관성이 없죠. 아무튼 거북이가 알을 낳게 되면 대체 무슨 원수를 진 건지 좀비들이 다가와서 거북이 알을 깨부수려고 합니다. 좀비들이 거북이 알 위에 올라서서 방방 뛰면서 알을 부수려는 행동을 취하죠. 심지어 일반 좀비만이 아니라 허스크나 드라운드까지 이 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알을 지키고 싶지만 전투 능력이 바닥인 거북이들은 그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후 모래 위에 있던 거북이 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화 단계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북이가 부화하며 아주 작고 소중한 미니 미니 새끼 거북이 탄생하게 되죠 이런 새끼 거북에게 해초를 먹이며 성장시키면 거북이 껍질을 드랍하는데 이 거북이 껍질은 바다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북 등딱지 투구를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겉보기에는 게으르고 약해 보이는 거북이들 하지만 그들의 두꺼운 등껍질 안에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